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핀덴 파트너스로 가입을 하셨을 때 이 해당하는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핀덴파트너스에 가입만 하셔도 위탁도매 쇼핑몰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만의 쇼핑몰이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핀덴파트너스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육아용품 쇼핑몰 바로 핀덴 파트너스로 여러분들이 배송도 직접 하지 않고 제작비도 들지 않는 쇼핑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핀덴 파트너스의 활동의 필수 사항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핀덴 파트너스 사이트에 가입하신 다음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만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 조건으로 제품과 마케팅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핀덴 파트너스 사이트 활용법 지금부터 핀덴 파트너스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덴 파트너스 사이트는 네이버나 구글 검색 엔진에서 핀덴 파트너스라고 검색해주세요. 자 핀덴 파트너스 사이트가 이렇게 검색이 되면 사이트로 들어가주시고 저는 일단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을 꼭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9월 한정으로 무조건 3 0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대 수수료 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상단에 상품 링크 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상품 링크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나의 홈페이지 주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주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핀든 파트너스 활동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한솔교육 핀덴에서 자동으로 상품을 배송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상담이 남겨지게 되면 마이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상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사이트 주소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이트 주소로 제가 한번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복사한 다음 새 창을 열어서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핀든 파트너스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나의 닉네임과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셨던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사진은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접속한 시간부터 해서 1시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저는 지금 1시 41분에 접속했기 때문에 지금 2시 41분까지 이 링크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한해 가지고 30% 최대 리워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핀덴의 상품이 궁금하신 고객과 상담을 할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 핀덴베베 풀세트를 클릭해서 구매를 고객께서 하셨다고 라 하신다면 7 4 4 0 0 0원이라고 하는 금액에서 여러분들에게 페이백을 해드리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페이백의 금액은 핀덴 파트너스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이 하단 부분에 이 지금 풀세트죠? 풀세트 하단 부분에 수수료 이렇게 30%로 해서 1 9 3,500원이 여러분들께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핀덴 베베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은 핀덴의 우리 쇼핑몰 이 쇼핑몰과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쇼핑몰이지만 여러분들의 링크로 들어왔기 때문에 파트너스 링크로 접속을 해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파트너스에게 수익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핀덴의 전문몰, 공식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상품 그리고 쇼핑몰의 전체를 똑같이 카피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주문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배송이라든지 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CS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상담하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이 사이트에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질문을 해봐야겠는데 라고 했을 때 고객께서 상담을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핀덴의 쇼핑몰을 그대로 똑같이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핀덴의 쇼핑몰을 복사해서 붙여넣게 해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어, 내가 핀덴에 있는 상품을 사고 싶은걸? 이라고 했을 때도 이 사이트에서 그대로 클릭하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페이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핀데넷 쇼핑몰 활용하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만 하신다면 나의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이 주소를 이용해서 을 다양한 SNS 채널에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홍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핀템 파트너스 링크의 시간이 1시간 동안 유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파트너스 프로필 상단 띠가 나와야지 파트너스로 여러분들이 페이백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산은 월 2회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핀템 파트너스 사이트에 대한 메뉴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핀덴 몰을 파트너스 링크를 연결해서 활용하는 여러분들의 쇼핑몰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쇼핑몰에서 매출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핀덴 파트너스 사이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받는 수익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메뉴를 좀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쇼핑몰이죠. 자 여러분들의 쇼핑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 해당하는 상품이 고객님께서 구매하셔가지고 판매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상품이 정말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내가 이때 수익금 얼마를 돌려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셨던 피트넷 파트너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핀덴 파트너스 사이트에는 위쪽에 있는 메뉴 마이상담, 상품 링크, 리포트, 교육영상, 약관 및 정책, 고객센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이상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위쪽에 있는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 파트너스 상단 띠가 보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링크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는 링크가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상담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식 사이트에서 핀덴 파트너스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파트너스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배정받기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10월 중에는 오픈될 예정입니다. 배정받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1일 3회까지 핀덴몰, 공식몰이죠. 몰에 들어왔는 고객께서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파트너스에게 상담 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3회까지 여러분들이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홍보하지 않고 그냥 공식몰에서 배정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홍보와는 관련 없이 핀덴몰이 여러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도와주는 기능을 얘기하겠습니다. 를 그 외에 여기에 있는 상담은 여러분들이 직접 홍보했을 때 일어나는 상담 시청 버튼이고 이때 일어나는 상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상담 이력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링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던 나의 홈페이지 주소에서 여러분들의 쇼핑몰의 주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상품 주소 같은 경우에는 상품별로 개별 상품 링크 생성이 있습니다 이 링크 생성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또는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등등의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홍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홍보하실 때 여기 있는 단축 URL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블로그형 태그,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음, 티스토리 이용하실 때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단축 URL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판매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 수익금이 돌아왔는지에 대한 리포트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서 저는 사실 링크 올리자마자 구매가 일어나 가지고 핀댓맵의 풀세트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그 외에 고객이 유입이 되고 실제로 유입했는 고객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저에게 돌려줬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구매 전환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아, 고객이 유입이 됐고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에 대한 리포트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보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유입이 많이 될 것이고 유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구입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상담도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구매수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자주 들여다봐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수강하셔야지 꼭 여러분들이 정산을 받을 수가 있게 되시는데요. 지금은 제품 교육 쪽에서 여기에 있는 핀덴 베베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이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 핀덴베베가 이런 상품이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 고객들과 상담하실 때 매끄럽게 여러분들이 향기를 맡으면서 놀수 있어요 그리고 촉감 놀이를 할수 있는 제품들이 핀덴베베에 모두 다 풀세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분들 상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면 고객들과 소통하시기도 어렵겠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교육에 가시게 되면 보시면 필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핀넷 파트너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성, 설명드리는 영상인데요. 해당하는 영상 모두 다. 끝까지 보셨다면 수강 완료라고 하는 노란색 패치가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산이 될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의 약관 및 정책 고객센터를 이용하셔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핀덴 파트너스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위탁 도매 쇼핑몰처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파트너스 사이트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돈만 열심히 버는 것만 남아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핀덴 파트너스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